이미 아닌 고도의 무언가. 이번에 오목 해볼래. 오알까기야래알까기 아, 할래. 가자. 오케이 오케이. 포진 포진. 다섯 개 다섯 개알 아, 다섯 개만. 개. 또니 먼저 할래. 아니? 아 그럼 내가 해볼게 한번. 오케이 포진을 정해라 다섯 개. 아, 이거 튕기는 거 있다. 어어. 아야 지금 튕기면 안 돼. 네네네. <웃음> <웃음> 네, 네. 어 이렇게 하는 거다야 지금 언니. 방미성 한거 맞지? 아 씨, 게임 시작한 왜, 거지 야, 야왜 올리는데? 네가 했다 내가, 이거. 내가 생각한, 게임 안, 시작한 뭐. 거지야. 내가 안된 거라고 왜? <웃음> <웃음> 야, 야그데 <그것도 웃음>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시작할게 알거기. 아 <웃음> 뭐, 오른쪽 클릭. 야 이거 이거 왜, 왜, 왜. <웃음> 했다 했다 했다. 어, 이거, 이거 좀 채워줄래? 더 왔어. 이거 내 알이다 이거. 이거. 아이그 치기는 것도 그냥 옆에 플릭 플릭이라고 있다. 왼쪽 편에 <목소리> 다섯 번째 버튼 <목소리> 안 된다. 야내거 떨어졌다. <목소리> 이거 내가 <목소리> 떨어진거 아니니까 올려도 되겠지. 으오 맞췄다. 내 차례가 이제. 와. 아 저거 야 저거만 좀치워줘 <웃음> 됐다. 이 <웃음> 네 차례다. 한없이 시작한 거 너무 크다. 니잘 <웃음> 했다. 어, 이게이였다 어, 내가 <웃음> 야, 이거 이기면 상품 시작했냐? 없나? 나 없다. 없다. 없다. 없다. 없다. 없다. 없다. 없다. 없다. 없다. 없다. 없다. 없다. 없는 없다. 없다. 없다. 없다. 임다없는 없다. 없다. 없다. 없다. 없다. 없다. 없다. 덕군이 다 없다. 없다. 없이가 아, 아 내가 들어갈까? 아니면 당근 보고 들어가라 할까? 음.. 엎을 거다 엎지 <웃음> <아이. 웃음> 말고 난 먼저 가해볼게 준비됐다 올링 피니가 일일로 서기 뭐야? 숫자가 많은데? <웃음> 이겼다 이거 시작 어. 내 먼저 지여기열지 제... 아이가 했다 <웃음> 어? 모른다 이거 <웃음> 나가까이날아가어야잠문쬐왔다 각각이... 니가 오호 야 코인 하나 되돌아가 아잇 아이 아잇 아잇 아잇 뭐야 이게 아잇 아 뭐야 어? 이게 야이 아바둑아니 사기친다 <웃음> 너웠다 내가 이겼지. 에라이지 <웃음> 상품은 없다. 아, 이겼다. 야, 덕구, 니한 나... 번만 해봐. 탈 없는 거 개웃기네. 덕구, 니 검정색 잡고 한번 해봐. 검정색? 응. 내, 내가 들어갈까?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오케이, 화연색 들어가 봐. 뭐 내가 고뭐한 거야? 잘했다. 니다 네, 다섯 개. 야, 이건? 이거 이건? 이거이어이다야 니. 이건? 이건? 이 내가 안 했다. <웃음> 한 거지, 그거건 이건? 이중이선 이건? 이건? 이건? 이건? 이건? 이건? 이 이건? 이이먹 오, 오다. 안돼, 안돼, 안돼. 하하하하하하하하. 없는 야이번엔 제대로하자, 야, 야알 다섯 개씩만. 어, 어. 내가, 아니, 내가 알 할게. 몇 개씩? 내가 할거알몇 개씩? 다섯 개씩? 어 다섯 개. 내가 선택할게. 시작, 시작. 먼저, 오케이, 오케이. 오, 오. 다 해라, 해라. 어. 아. 차례고. 니 차례다. 어허. 어허. 어허. 어허. 어허. 어허. 어 뭐야, 이게. <웃음> 어? 황금 <한 웃음> <문제? 웃음> <웃음> <웃음> <우와>. 오와오 오케이 <웃음> 이상하게 하나 잡을 때마다 같이 죽고 같이 죽고 아, 저게 안 죽네 대가 덥다 안 죽었어요 안 죽지 오오 자폭이다 새기끼 뭐예요 여기 <이거. 웃음> 야, 야, 저거 뭐야, 저거 뭐야. 어, 움직인다. <웃음> 어 뭐, 움직인다. 어. 에? 에? 리로딩 된다. 야, 당연히 한개 남았지. <웃음> 리로딩! 야, 야, 내, 내, 내 차례 아니냐? 차례 <웃음> 냅시 <탈이 진짜. 웃음> 얘는 장전 된다. <웃음> 됐다! 와, 아, 저기 가라? 야, 덕구가 <웃음> 이건 누가 봐도 덕구가 이긴 겁니다. 덕구 1대0. <웃음> <아니, 진짜. 웃음> <일대용. 웃음> 다시 합시오. <웃음> 제대국 이거 아, 이제 한판 엎으면 나또아 이거 사, 3점 먼저 내는 사람이야 엎을 수 있다 어 응. 좋아 내가 엎어버리고 가야겠다 <웃음> 오케이 포진해라 다섯 개입니다 알은 정확하게 응, 뭐야 이게 잠깐만 이거 밑으로 내릴게 어어 어. 덕구 먼저 하지, 먼저 하지. 아, 잠깐만, 여기다. 응? 뭔가 왜? 하나 넣겠습니다. 뭐야, 어? <웃음> 방민 슈얼. <웃음> 장애물이다, 장애물. 이거 날려버려도 되나, 어. 덕분는 사용 가능. 하지만 할 생각이 없다. 나는 내 것을 날릴 것이다. 따라라라란, <웃음> 딴. 날렸다. <웃음> 실패. 얘가, 아니, 대장이다. 그... 얘가 대장이다. 얘가 어, 대장이다. <웃음> 저기 대장이다. 으악, 어. <웃음> <안> 뭐야. 나하나 <웃음> <안 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뭐냐고, 저거. 리스폰 <웃음> <웃음> <소문> 된 거지. 리필이다. <웃음> 오, 아, 까비. 어. 아, 저게 사네. <웃음> 어, <웃음> 어 야, 들어갔다, 이거. 다시 꺼내줄게. 어? 뭐? <웃음> 다시 꺼내줄. 게 <웃음> 들어가면 다시 꺼내줄. 뭐. 대장이다 저거. 대장이 죽었다. 아, <웃음> 어퍼도 되나 이제? 아, 이 대용이다지. 이 대용이다. 어. 오케이 그럼 다시 아, 시작합시다 어? 게임 끝. 아, 아직 게임 끝 아니지. 게임 시작이지. 아, 일단... 이야! 이겼다. <웃음> 아, 나... <선배>. 덕후가 이겼다. <웃음> 그, 뭐, 그 뭐냐, 어픈 사람 이는 거가. 응. 음. 야, 그 다음은 누구랑 할래? 어. 류랑, 류랑 덕구랑하세 오케이, 이 세로 가자. 내가 하얀 거 할까? 어, 이거 기본 세팅도 있었음, 이런 거? 아니? 아니, 아니, 아까 거 불러올게. 응. 아. 합시다. 내가 하얀 거 알겠습니다. 야, 저거 누가, 루카열리냐 누가 저거. <웃음> <웃음> 하겠습니다. 덕구씨, 먼저 하십시오. 저는 아닙니다. 아, 그럼 당근이 나올게. 어, 쉬워라고, 요 나랑? 어. 잠시만. 들어오십시오. 음, 음, 가자. 갑시오. 하세요, 먼저. 먼저? 응. 아니, 저거. 됐어. <웃음> 저거 <또> 막... <웃음> <웃음> 뭐야, <웃음> <웃음> 뭐야, 뭐야, 뭐야. 얘 이거, 아니, 판 위에 올라간 거내거 저... 거거 맞지? 흐흐흐. 아, 이거아네 너무. <웃음> 어. 아, 아 이거 오냐왜허 온나? 아날렸다네고 오냐? <웃음> 됐어 됐어 됐어 이거 두번 먼저 이긴 사람이 이긴 거 맞지? 음.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었나? <웃음> 아이긴 사람이 없을 수 있다고 하죠 이긴 사람이 없는 거다 어 <웃음> 왜냐면 상물이 없거든 아이고, 아 저거 좀치봐봐 아, 이거, 뭔데, 이거. 됐다. 내 차례다. 지금, 바둑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. <웃음> 아, 저거, 아이. 오케이, 오케이. 하나 남았다, 하나 남았다. 아, 졌다. 야, 야, 검정색 거 올리지 마, 여기다. 가끔 그렇구나. 리젠 당한다. <웃음> 야, 야, 야, 야, 야, 야. <웃음> 난 장반이다. 야, 내가 이긴 거지? 하늘랑 했다. 아하. 내가 이겼다! <웃음> 아, 아! 마지막에 내 급여 올라가고 있었음. <웃음> 뭐라고? 내가 이긴 거지. 오케이, 진정. 다시 들어온나? 아, 겁나 웃기네. 대구 시작합니다. <웃음> 아니, 옆에서 왜 전쟁 일어고 있냐고. 응, 음. 야, 나, 나, 말, 새, 다른 거 들고 와도 되지. 나, 음? 아, 좀 다른 걸 쓰겠습니다. 어. 이거 써도 됩니까? 종영선 만지게중 종영선 만게 예, 뭐. 아, 야, 야, 만지지 마, <웃음> 내꺼. <거. 웃음> 맞춘다, 계속. <웃음> 오케이, okay, 오케이, okay. 시작합시다. 있으면은... 원래 판, 판에 이런데. <웃음> 합시다. 시작하기도 전에 개판이다, 어, 뭐, 판이다, 어. <웃음> 야, 야, 하지마, 임마. <웃음> 오케이, 시작한디. 나 먼저 공격해야 되지. 어, 먼저 하셈 뭐야, 저 짝대기 뭐야, 너무 긴거 같은데. 으 <웃음> 뭐? 어디 갔어? <웃음> 난내건 네 나갔다. 이안 하나? 오, 됐어, 됐어. 거기 사네. 오케이, 깎았어. 아, 안 돼! 와. 뭐야, 이거? <웃음> 나 했다. <웃음> 들어오시지, 가오... 어디 한 번. 어디 한번 들어와보시. 가자. <웃음> 아이, 더다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? <웃음> 나 이거 사전에 허락 맡은 거다. 아, 진짜. 그만 인정. <웃음> 됐다, 내가 이겼다. 어?뭐야? <웃음> 어이 <웃음> 덕구 한판 갈래? 응. 음..내가 하면 수시로 엎어지지 오케이 덕구 니네 하얀거 잡아라 마침내 닉네임 색깔도 하얀색이 덕구 이거 니네 전용 하나 보내줄게 당근은 거절한다 이거다 뭐야 저기 니꺼 네 해라 왜이게 류웅 아가 땡큐어 크라이 니꺼다 니꺼 자 튕기기 준비 어? 박민성 두십시오 빨리 왜? 예? 박민성이 있었나요? 어? 박당근 아닙니까? 박당근 빨리 두십시오 경기 참석이다 너 갑자기? 어 해라 한번더 열어봐 오케이 오케이 아이 기이가 개판이 됐는데 여덟개 여덟개 여덟개 여덟개 여덟 하나, 둘, 셋. 하나 더. 네, 됐습니다. 시작하십시오, 이제. 뭐야 이거? 왜 여기있어, 뭐 이거? 어, 그거 니네 거다. 엄청 세다, 그거. 야, 뭐야, 왜? 왜어 터졌어, 저거? 어? 내 <웃음> <야>, 기력에 <웃음> 덩어리 <웃음> 먹어서 살았다. <웃음> 그건 인정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산 거지, 그러면. 살았는여저개 <웃음> <잘안 돼. 웃음> 세다, 야. 저 <웃음> <웃음> <더> 개쎄다. <웃음> 이거 바로 세워줄게. 아니, 저거 너무 무거 아니냐고. 어? 산 거지, 이거면 아, 살... 어, 뭔데, 다리가지겨주는거가 기력의 덩어리 쓸래? 맛있다. <웃음> 어, <웃음> 어? 살았다. <살아왔다. 웃음> 이거 리 스푼 한거지 오케이. 니 스푼 한거 맞지? 아직 안 죽었다. 아직 안 죽었다. <웃음> <웃음> 죽었다. <웃음> 잠깐만, 리스폰, 리스폰, 되면 아, 야, 이거, 더거거좀 치우자. <웃음> 오케이. 오케이. 내가 흰색인지 검은색인지도 모르기 시작했다. 네가 흰색 이 있다. 흰색이랑 쟤다. 못, <웃음> 어, <개물먹었어>, <웃음> 못 이긴다. 개무거워, 저거, 진짜. 못 이긴다. 아이, 까기야, 이게 뭐야. 어, 덕구 어, 하나 살았다. 이 차례다. 이래, 이래다. 왜이 어허. 이겼다. 이겼다. <웃음> 으아. 으아. 어?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아아아 아! 덕구 승. <웃음> 어, 뭐? <뭐야>? 결국 <웃음> 판정승. 아 으아. 으 야, 이거, 뭐, 다른 거할거 거 없나? 장기. 다른 거, 다른 거 해보자. 장기 없나?